아니띠 아이고 미안 미안 미안 마 아이고 우리 유저 참여 해가지고 자 노래 한곡 부르고 가자 우리 아니띠 우리 아니띠 유저 참여 해가지고 노래 한곡딱 부르자 오케이 좋았어 가자 <웃음> 네. 자 아니띠 가자 우리 아니띠 목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귀키귀키 귀여워요 예자자 <웃음> 자, 우리 아니띠 화이팅 자 들어왔어요 자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안이띠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왔어요. 자 마이크가 어디갔죠? 왜 소리를 안키시죠?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아, 아 그럼 됐습니다. 제가 불러줄게요. 내 네. 껍질을 <웃음> 네, 어떻게 이렇게 부르세요? 아 기다려요. <웃음> 자 우리 네, 우리, 안이띠의, 우리 안이띠의 실력 한번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크서커. 자, 잠깐만요. 다 자, 잠깐만요. 잠 잠깐 이거 잠 휴대폰으로 제가 그거 할게요. 잠시만요. 잠시. 어디 갔나? 잠시. 아. 오늘 지금 그 노래방 마이크 있잖아요. 그, 그 블루투스 마이크죠? 어디 갔네. 우리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 아니가 노래 부를 때다 같이 박수와 우리 이모티콘 예 그런 것들 쭉쭉 올려 주셔야 됩니다. 들려요 혹시? 아 들립니다 들립니다. 혹시 들린다고 말해주세요? 들리면 들린다고 말해 주세요. 들리면 들린다고. 들립니다 들립니다. 다들 잘 들려요 들리, 잘 들려요. 품목 아, 소리도 아, 잘 들려요. 잘, 아주 잘 들립니다. 네 알았어 할게요. 우리 아니띠 네, 아니띠의 내 박자. 박수. 네가 기쁠 때 내가 슬플 때 누구나 부르는 노래 내려 보는 사람도 위를 보는 사람도 어차피 국장이라네 오 연습 많이 했네 쿵자쿵자쿵자자쿵자 내막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한, 세, 한 구절 한 구미 아 좋다 꿉고 넘을 때 우리네 사연을 닮은 아 이고 이모티콘 우리 박수만 올라오고 우리 있습니다. 있는 인증사, 이노래였고 내가 이노래를 했네 내 바짝 속에 아이,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아이 좋다 짜자자리라라 짜자 짜자리자리라라 짜자자 아유 좋다 나 그릴 때, <웃음> 너 외로울 때, 파이팅 혼자서 부르는 노래. 내가 잘난 사람도, 지가 못난 사람도. 어차피 굴작이라네. 좋다! 구, 자, 구, 자, 구, 자, 자, 구, 자, 내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한 그절 한구이 꺾어 넘을 때 우리 네 사연을 담은 소설 s a n s u 세상사 s u s 래 n Susan, Susan, 자 u s a n s u s a 아 Susan, s u s 다 n Susan, Susan, 오빠그 a n Susan, Susan, Susan, Susan, Susan, Susan, s u s a 아이고 깔끔한 마무리. 아이 갈력빠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개콘님, 인경 언니, 민경 언니 그다음에 맞다 오빠 그리고 갈오빠 파이팅하시고 미래공태태 오빠는 게임 열심히 하세요. 아이고 깔끔한 신불들. 마무리. 아이고 깔끔한 마무리. 많이 갈력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들어갔어요 우리 안희띠 아이고 네. 깔끔한 우리 안희띠의 마무리 멘트까지 역시 방송하는 우리 안희띠 깔끔했죠? 깔끔했죠? 에. 네. 연습 요즘에 노래 연습을 많이 해 지금 우리 안희가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아 제가 술을 안 마셔서 노래로 푸는 편이어가지고 아 그렇죠 합니다. 네 우리 안희띠 항상 건강하고 요즘에 몸이 조금 안좋으니까 기운좀 네, 많이 해보겠는데 네. 그래서 네. 지금 목소리 돌아서 갈래오빠가 못 부려서 불렀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네 박자를 모르는 바람에 우리 안희띠가 네.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어, 골, 옥정 갈래 노래자랑에 또 한번 네. 첫번째 출연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봬요 우리 안희태. 네, 시청에서 네,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파이팅. 네. 아 우리 가, 아 우리 안희띠 깔끔했다. 우리 안희띠 진짜 깔끔했다. 아, 우리 안희띠 귀엽죠? 에, 아, 우리 안희띠 상당히 귀여운 여성입니다. 네, 예, 방송 또 함께 또 도와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